커다란 창 좋으니 부엌의 커다란 창가에 서서 설거지하려다가 아침을 준비하려다가 반찬을 만들려다가 커다란 창이 하도 시원해서 자꾸만 창밖을 내다보니 세상과 문득 친해지는 것 같아 마음을 살그머니 조금씩 열어본다. 동쪽으로 난 창밖의 세상에서 금빛 햇살이 아침을 열고 청량한 공기가 여름의 푸름을 알리고 바람이 부는지 나뭇가지랑 나뭇잎이 살랑살랑 춤을 추고 높다란 하늘과 새털 구름이 나직하게 말을 거는 것 같아 그들 모두와 평화롭게